1절로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도 저한테 축복의 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멘, 예, 아멘도 좋은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네,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수준이, 수준이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아니라니까, 근데. <웃음> 네. 아, 네. 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네, 사랑, 네. 뭐 친밀감, 우리 교회는 뭐 순종, 정의, 기도, 네, 그쵸? 이런 이제 다양한 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간에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 받는 걸 말합니다 예배소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죄에서의 구원은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전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이 땅에서의 복도 또 다음 세상에서의 복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5절 이것도 교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3절에서 말하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구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일반적으로 받는 구원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에 들어섰지만 한편으로는 그때부터 어떤 힘겨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죄에서 구원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싸움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과 또 5절에 나오는 애국에서의 구원과 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사실은 다 똑같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 교회로 들어가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이것을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신약시대의 일종의 설교고 성경 공부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가장 치열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멸망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5절 끝에 보니까 후에 믿지 않아서 무엇을 믿지 않은 겁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자, 함께 우리가 10편에서 광야 이야기하는 부분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0편, 78편, 12절로 22절인데 도도 가겠습니다 옛적의 하나님이 애국당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보라 그 반석을 쳐,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이 10편, 78편, 22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에서도 그리고 여기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당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 이겁니다 출애굽 직전에 애굽당에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 재앙을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걸 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집에 내린 장자 재앙까지 열 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본 뒤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에는 13절 말씀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진 뒤에 벽을 이루었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17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시편 78편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의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똑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허호 볼판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적은 있지만 그가 자기 백성에게 떡도 주고 고기도 줄수 있을까? 이런 것이 바로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변질돼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아무리 줘도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인,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래 참아주시고, 온유하시며, 사랑이 영원하지만, 무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영원히 참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히 참았다면 이런 내용이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10편 78편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은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편, 78편, 22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처음에 애국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건너갔잖아요 그때 구원 받은 거 그거를 의지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자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2절에서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 받은 뒤에 광야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 받은 그 믿음이 환경에서 구원하는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십자가를 믿었던 그 믿음 죄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처음에 십자가를 믿은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이제는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어떤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보았으면 하나님이 떡도 주시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게그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물을 내는 걸 봤으면 하나님이 떡도 주고 고기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인지 우리가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을 아주 잘하는 사람에게 당신 숫자 압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더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을할줄 아는 사람은 이미 숫자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한 여자 하나가 등장하죠 이가나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15장 21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날은 귀신 들린 딸을 둔이 여자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루오니 그 여자를 보내서서 15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는 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러 온 거지 너희 이방인들 구원하러 온거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는데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 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가난 여인의 말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못한 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방인 여자지만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고 남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요 네. 여러분 이 여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믿음이 컸기 때문에,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이 컸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한 여인이 애타게 소리치는데도 처음에는 모른 척한 겁니까? 시험한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얼마동안 기도하는가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구하는가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동안 기도해보다가요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2019년도까지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해가 바뀌었어요 2020년도입니다 2019년도까지 패배했던 그 모습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 가지고 2020년에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출애국기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출애국기 15장 22절로 26절입니다 교도 가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냐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사흘길을 걸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 곳이 어디였냐면 은 마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마라에 도착을 해보니까요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의지대로 마라에 온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구름 기둥은 신약의 의미로는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쩌다 보니까는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라에 와서 보니까는 좋은 물과 좋은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쓴물이 있는 겁니다 쓴물이 이 쓴물밖에 없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이 불, 불평할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쓴물을 달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무리 쓴물이라 할지라도 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2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기도의 응답을 믿어야만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엄청 열심히 기도해요 새벽기도 나오고 밤기도 나오고 기도의 집에 기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고 열심히 한때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면 안 보여요 얼마 전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 결론 답은 뭐냐면 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문제에서 결정적인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 항상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아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희한하게도 그런 길로도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침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시험장입니다 전투함이에요 믿음에 써난 선한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이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년 광략길 즉 광략교회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이 말씀을 주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환경 앞에 두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악기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전화위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우서 5장 7절에 보면 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은 자들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있는 그것들이 내 미래의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오면 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0편 40편 1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래 여러분 20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도 살다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지만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 겪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살다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지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진받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래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편 40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볼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 뒤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이고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은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9년도까지 패배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2020년도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키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보는 믿음에 기도의 물을 주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새 가난한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열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이런 문장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씨앗에, 씨앗에 기도의 물을 주면 기도응답의 기도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씨앗에 기도에 물을 주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난한 여인처럼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다윗처럼 많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믿음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